태국 일정이 있어서 잠시 짐을 싸고 나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싸는 짐이다. 짐 싸는 것은 설레임이고 또 즐거움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정리하고 짐을 싸듯이 잘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정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오랜만에 짐을 싸니까 약간은 서툴지만 단순하게 또 우리의 인생의 짐들을 잘 정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차곡차곡 우리 인생의 모든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또 우리의 모든 재정적인 것분을 정리하고 그것들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잠시 집을 떠난다는 것은 즐거움이다 집을 떠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도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것 같다 태국은 처음 가는 곳인데 태국의 일정이 기대가 된다 이게 사람들도 만나고 주변 환경도 살피고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을 소화하고 올 예정이다.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인생에서는또 어떤 의미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짐을 쌓긴다. 여름이라서 그런지 많은 짐이 필요치 않다. 옷들도 얇아